I'm <laughs> sorry. 막국수. 네, 그렇답니다. 강릉의 추문집 가장 유명한 막국수 집이라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강릉 시내 에 있는 막국수 집을 가봤는데 그냥 그래서 여기 뭐좀 유명하다고 현지인들 비스무리한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여기 현지 비스무리 <웃음> 그래서 한번 와봤습니다. 복숭아 나무가 가로수처럼 즐비하고 인적 없는 복사꽃 마을 길가에 40년간 홀로 한자리만 유지한 막국수 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습니다 인근에 원조 간파를 달고 있는 꽤 유명한 막국수집도 있는데요. 제가 간 이곳 손님은 연령대가 높고 선진 위주인 반면에 그곳은 젊은 관광객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메 이게 우와. 전, 이게 전병, 전, 아니야 전, 전, 전병거 아니야? 어, 어, 머리카락, 매밀전과 어. 어. 전병은 맛과 태생부터 다르니까. 참고하어요 메밀전은 김치와 부추가 들어있고 전병은 만두솥처럼꽉찬게 특징이었습니다 이게 메밀전병이래요 어, 전아전 <웃음> 메밀전이라니까 전어 되게 두꺼워 아두 장이구나 진짜? 어. 네. 한 장이야? 아니요 두 장이야 가격이 7,000원 괜찮네. 음, 다른 게 많이 들은 게 아니고 김치랑 부추 그리고 이 메밀 가루가 들어있는데 예전에 춘천에서 이 메밀 가루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메밀 가루는 까만색이 아니다. 오. <웃음> 흰색이다. 메밀 가루 섭취량 아니, 그 포함 성분이 많으면 이게 거의 하얀색 이렇게 후추 뿌린 것처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색은 아니고. 음 약간 이제 약간 약간 회색빛 회색. 좀더 밝은 회색빛. 그래서. 지금 이게 흐물흐물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니까 진짜 맵에 맞는 거 같습니다. 근데 서 몸이 안 좋아가지고... <웃음> 근데 이거 뭐안 찍어 먹어도 되겠다. 그냥 먹어첫입 들어가는 순간 입안 가득 촉촉한 게 함께 아삭아삭한 상큼한 김치가 느끼함을 잡아줬고요. 보기와는 다르게 부드럽게 혀끝에서 먹는 그 느낌 또한 어우 별미였어요. 있어 얘는 강한 맛 좋아하니까 음. 김치전이야 김치 <웃음> 김치전이야 응. 보드로 보드로 해 물렁물렁 메밀이 많이 들어가면 흐물흐물 하잖아 메밀국수 뚝뚝 끊기고 좀 이가 없어도 이 부추 이런 것만 빼내면 이 없어도 먹을 수 있어 함께 나온 간장에 찍어 먹으면 메밀의 고소함이 극대화돼서 메밀 특유의 향도 깊어지는데요. 메밀이 고함량이라는걸알수 있습니다. 간장은 맛있어. 보들보들. 당 메장이. 이게 전부야. 여기 봐봐. 여기 여기 김치. 음 야채 고기, 김치 고기, 야채 고기. 두 가지 스타일. 이거 보니까 동동주가 생각나는구려. 한잔 때릴까? 한창 때릴까? 음. 동동잔창 때려? 때려. 때려? 내가 봤을 때는 오늘 못갈거 같아. 이게 음 열무 아닌 배추. 음. 음. 열무 같아. 보통 열무가 들어가요. 지금 수연비빔면이거무한것 <웃음> 같은 거. 열무다 열무. 약간, 약간 오히려 김치나다 약간 매콤해. 비비고의 맛있는 그 만두 맛이 납니다. <웃음> <웃음> <웃음> 씹힌감고 해야 되나? 응. 왜 배추 살짝 말린 거 씹는 그런 기분? 음... 살짝 말린 듯한 느낌. 음. 응. 근데 이게 지금 배추 머리 쪽도 속으로 다 썰어서 넣은 거라서 그래서 더 씹히는 식감이 있는 거 같아요 원조 옛날 동치미 막국수 진짜 찐 동치미가 나타났습니다 40년째 직접 담근다고 하는데요 달지 않고 짭조름한 전형적인 옛날식 동치미 국물이 나옵니다 그러나 무는 단무지처럼 달짝지근한 맛과 식감이 아주 별미였어요 비빔은 어 근데 비빔이랑 동치미는 뭐가 다르지? 외관은 비슷한데? 양념을다르셔아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어디냐고 물어봐 동치미는 한 3,5차 정도 넣어두시고 비빔은 그냥 한국자만 넣어시면 돼요 한국자? 요거 설탕이야 설탕 어디? 아니야 깨가루야 바보야 어. 야 설탕이 있네 아니야 바보야 설탕이야 아니 그거? <웃음> <웃음> 나는 이거 얘기하는 줄 알았어 바보야 그럼. 이거 봐 설탕이야 바보야 <웃음> 야 누가 다... 봐도 설탕인데? 어 설탕이 있구나 이게 음, 비빔 얘는 <웃음> 짜고 어얘 되게 짜 거기다가 에 이거는 기름도 들어있지, 들어있지 않았을까? 달라 양념이 그래? 달라? 그래. 양념이 아예 달라 얘, 얘는 달달해 우리가 일반 비빔냉면딱그 이번엔 여기 에다가 국물 그냥 줘서사롱주막 잔뜩 떴던데 보니까 오늘은 이렇게 해서 주나? 날이 더워서 그래 새국자래 오! 이거 야. 무슨 동동주예요? 직접 담그신다는 동동주! 동동주는 주메뉴가 아닌데도 40년간 쉬지 않고 직접 담그셨다고 합니다 전혀 달지 않고 시큼한 맛이 아주 강한데요 약간 화이트 와인 같다랄까? 음. 어제 거보다 맛있는데? 어제 거보다 더 시다 이거 먹어봐, 이렇게. 응. 먹어봐. 그거 다 먹으면 안 돼. <웃음> 응. 이게 무난한, 정말 무난한 맛이야. 막 매운맛이 강하지도 않고, 깔끔한. 달달한 맛이 더 강해. 요즘엔 나이 드니까 이런 맛좋더라 건강한 맛? 정말. <웃음> 어, 달아 너무 하나 둘셋 오늘도 배고팠는데 뭐 달라고 할 거야? 계란 껍질 씹었어. 아 진짜? <웃음> 가지 <가지가지> 가지 하네. <웃음> <웃음> <웃음> 저렇게 돼? 응. 쪼개 할 리가 있나? 쪼개 타면 안 되는데 메밀 함량이 매우 높은 것에 비해 식감이 좋은 건 아마 반죽의 비밀이 있지 않을까요? 평범하지만 모든 일련의 과정이 바로 노하우겠죠? 저번에는 진짜 힘들는데 지금 동체의 맛이안나 저번에는 이 맛이 안 나. 그래? 흔히 좋게 말해 건강한 맛이라서 발길을 끊었었던 현진. 그래서 근처에 있는 원조 간판의 막국수집도 가봤다고 합니다. 동치미 국물이 아니라 이건 그냥 찐이야 집에서 만든 그 동치미 국물인데 아, 짠 네, 약간 짭짤한 맛도 많아 단건 어. 음. 설탕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짠맛이 많으니까 설탕을 일부러 뿌려주라 복수를 먹는 동안 어릴 적 엄마가 담아주셨던 동치미 국물이 새삼 떠올랐는데요 단맛이 좋았던 어린 시절이라 특별한 맛을 몰랐는데 지금은 그 맛이 새삼 반가웠습니다 회도 불렀겠다. 복사꽃마을 왔으니 복숭아 쇼핑을 해야겠죠? 복숭아 팔아요. 한 박스 얼마씩 해요? 와서 보라고? 장마가 길었음에도 아주 잘 자라준 복숭아들이 갓난아기들의 엉덩이 마냥 푸시푸시랍니다 하지만 비를 많이 맞아 장도가 그 높진 않을 것 같았어요. 거. 이거 한꺼 이거 복수해요? 아니, 이거 전질러. 아부 백도, 아부 백도, 천중도 그 아부베또, 아부베또, 아부베또, 그럼 얘 얼마씩 해요? 네 개만 원. 네 개만 원? 원? 얘는 응. 똑같아요? 똑같아요. 얘는 뭐예요? 얘는 좀 작은 거. 아 그럼 얘 다섯 개만 원? 아니, 얘는 여섯 개. 여섯 개만 원? 아니, 얘는 일 개. 7 개. 얘는 또 무슨 차이인데요? 크기 차이지만. 아 음. 내일도 나오시죠. 제게도 팔달한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 <뉴스러>